저는 내일 네, 갈랜다 안녕 동티비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곳이 바로 자동차 하부인데 금속 부품이 많아서 부식이 진행되기 시작하면 잔고장으로 이어져서 부품을 교환하거나 수리해야 하는 경우까지 가게 되는데 물론 하부 세차는 사계절 가리지 않고 가끔씩 해줘야 좋은데 특히 겨울철엔 눈이 내리게 되면 제설 작업을 하게 되고 염화칼슘에 오염이 되고 금속에 치명적인 부식을 진행시키기 때문에 눈길을 주행 후엔 반드시 하부 쪽 세차를 해 해줘야겠지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부세차는 일반 세차하듯이 샴푸나 폼을 사용해 세차하기가 쉽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세차하기가 힘든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고압세척기로 온수를 부석부석 쏴서 염화칼슘과 오염된 것을 씻어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동티뷰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을 부석부석 쏴주기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더 깊은 곳까지 물을 쏴주기 위해선 적절한 도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전에 한번 하부세차용 장비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전 장비를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 불편한 점이 보이더라고 첫 번째는 총열이 짧아서 깊은 곳까지 장비가 들어가질 못해 한계가 있었고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차체가 낮은 차엔 사용하기가 불편했고 세 번째는 일정한 각도로만 쏴주니까 구석구석 닿기가 불편했어 그래서 내가 조금 보완을 했어 총열이 너무 짧은 것은 중간에 로드를 이렇게 길게 연결을 했고 또 장비에 이런 피벗커플러를 달아서 다양한 각도에서 쏠수 있게 보완을 해줬어 동투비 그럼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 무릎을 이렇게 총렬에서 연결을 했는데 한번 쏴보자고. 수압이 세서 굉장히 높이 올라가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응용도 가능하겠더라고. 보면 요거 살짝 뒤집어만 주면 바닥이 청소할 때 용이할 것 같아. 한번 해보자고. 이건 합이 너무 세서 이걸안될것 같아서요. 일단 차를 한번 살펴보자. 어, 일단 차 바닥을 한번 살펴보려고 차를 리프트 위에 띄워놨는데 이차 바닥을 한번 보면 이렇게 이제 머플러가 연결되는데 부식도 많이 진행돼 있고 보면 이렇게 그리고 주행을 하면서 흙도 많이 튀고 그래서 흙들도 많이 묻어있고 이쪽도 이렇게 보면, 부식이 많이 진행되네. 이렇게 밑에를 보면, 이렇게 염화칼슘이 흐른 자국도 좀 보이고. 이렇게 해서 하부를 좀 살펴봤는데, 하부가 많이 부식 되고, 흙도 많이 묻고, 이제 이 부분을 저쪽으로 옮겨서 하부를 집중적으로 한번 세척을 해볼 거야. 이제 저쪽으로 또 옮기자고. 어떻게 한번 하부 세차를 해볼까? 이렇게 해서 하부세차를 끝냈는데, 하부세차가 어떻게 깔끔하게 됐는지 눈으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차를 다시 리프트에 띄었어.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 이쪽 부분이 앞쪽 부분인데, 이쪽에 아까 촬영을 했을 때는 흙이 많이 묻어 있었어. 오일도 좀 많이 흘러 있었던 상태고, 이쪽이 이제 앞바퀴 부분이고, 이 부분이 이제 머플러 연결되는 파이프 부분인데, 이 부분에도 아까 좀 오염이 많이 돼 있었고, 근데 지금 싹씻게나갔지 구석구석. 여러 각도에서 찍어봐도 깨끗하게 씻게 나갔네 그리고 쭉 와서 아 이쪽 부분이 이제 연료통인데 아까 봤을 때는 이 부분에 하얗게 염화칼슘 흐르는 자국이 있었는데 깨끗하게 이제 씻게 나갔네 또 측면도 이렇게 보면 측면도 구석구석 안쪽까지 깨끗하게 씻게 나갔네 그리고 이쪽이 이제 차 측면인데 아 측면에 아까 흙이 꽤 많이 묻어 있었는데 흙도 깨끗하게 씻게 나갔고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이번 겨울 눈길 주행 후엔 하부 세차도 꼭 잊지 마시고 해주십시오. 내차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잔고장이 없는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라도 꼭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차는! 네, 수고했어, 동티비요.